내 차는 내 관련된다 안녕 동티뷰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시간이 음, 8시 45분 입니다 아침 보통 때 같으면 이미 출근을 해서 바쁘게 일을 하고 있을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집에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며칠 전부터 비자발적 퇴직자가 되었습니다. 바로 다니던 직장이 여러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폐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앞만 보고 달려오던 터라 갑작스런 폐업으로 하루아침에 이렇게 백수가 되다 보니까 뭘 해야 할지 생각이 상당히 많아지네요. 요즘 저와 같은 4,50대 비자발적 퇴직자가 2년 연속 증가해서 5년 만에 최대치라고 합니다. 물론 개인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요즘 상당히 어렵고 고충을 겪고 계시는 분들이 많을텐데요. 한 기사에 한국고용정보원의 고용행정통계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저처럼 고용보험을 상실한 불황형 실직자가 128,641명으로 2014년 이후 최대 규모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실업 대란인 것이죠. 며칠 동안은 평일이 아니면 찾아볼 수가 없었던 보고 싶었던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다 하루가 조금씩 길게 느껴지고 무기력해지더라고요. <놀람> <놀람> <놀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과연 나는 직장을 다니면서 나는 나의 캐리어를 업그레이드 하기 위해서 어떤 투자와 노력을 했는지 또 만약 내가 지금처럼 갑자기 일자리를 잃더라도 얼마든지 재취업을 하고 나의 노동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기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고 있었는지를 말입니다 <웃음> 열심히 일만 할줄 알았지 나를 위한 자기개발에는 시간과 노력을 많이 투자하지 못하고 지냈습니다. 그냥 열심히 일하면 언제까지라도 그 자리를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안일하게 삶을 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돌이켜보면 나를 위한 투자, 자기개발을 위한 투자, 미래를 위한 투자가 별로 없었다는 것이 결론이었습니다. 그냥 출퇴근할 수 있는 직장에 있어서 규칙적인 생활이 가능했던 직장의 리듬과 직장의 동료들과 일상적인 대화를 하면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사회와 나와의 사이에 공적인 관계가 단절이 되고 현실적으로 수입은 감소가 되고 이런 저런 것들을 피부로 느끼면서 불안해지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마냥 이렇게 책상에 앉아서 고민을 하기보다는 무거운 마음을 추스리고 한 가지씩 풀어나가야 할것 같습니다. 먼저 자신감 회복을 위해서 또 강한 정신력을 키우기 위해서 제 나름 생각한 방법으로 오늘 하루 시간을 내서 한 곳을 다녀오려고 합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네 이곳은 가평 남이점 입구에 있는 번지점핑을 하는 곳입니다 몇년 전에도 이곳에서 점핑을 한 적이 있는데요 오늘도 점핑을 하면서 마음가짐을 좀더 새롭게 가져보려고 합니다 올라가겠습니다 네 내려왔습니다 뛰어내리는 동안 정말 짧은 순간이었지만 파노라마처럼 별별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별것도 아닐 수 있지만 이렇게 나를 시험하고 또 인생 후반에도 무언가 또할수 있다는 자신감을 키워보았습니다 내 네, 차는 내가 관리한다 아자 열심히 하겠습니다 숙소에 왔습니다. 저녁을 먹으려고 하는데요. 일단 생각부터 긍정적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나 자신에게 나를 돌아보게 한 귀중한 시간이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나에게 주어진 큰 선물이라고 생각하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꼭 해보고 싶었던 욕망 일상에 쫓겨서 가슴에만 묻어놓고 하지 못했던 나의 취미에 시간을 투자하고 두번째로 몸과 마음이 따로인 내몸 관리하지 못하고 너무나 막 굴렸던 내 육체를 위해 적당한 운동을 해주고 세번째로 나를 보고 따라와 주고 응원해준 가족들과 좋은 시간을 자주 갖도록 하고 마지막 네번째로 인생의 의미와 보람을 찾기 위해 인생 후반을 어떻게 일을 해야 할 것인지를 생각하고 그동안 터득된 본업을 활용해서 현재 하고 있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정보를 계속 공유하면서 좀더 나를 발전시키고 계획 중인 또 다른 컨텐츠로 유익하고 재미있는 내용을 만들어 시청자 여러분과 계속 만남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저는 내려갈다 수고했어, 통티비요.